대구에는 두 물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기를 기대하는 사람.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하는 사람.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은 전월 대비 대구 아파트 매매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가장 관심이 많고 거래량이 많았던 수성구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성구 자체가 지금 10억이야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만촌동 같은 경우 거의 매매 거래가 없다고 볼 정도로 현재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선호하는 33평 먼저 볼게요. 자 평당금액은 4,480만원 33평입니다. 제가 거래되었고요 21년 1월달에 계약 거래가 되었는 것뿐이 없습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 평당 금액보다 귀에 잘 들어오게끔 총매매 금액으로 바꾸면 33평에 15억입니다. 지금 이것도 거래된 게2 0 2 0년 1월달에 거래가 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4평에 8억 4천. 만촌 하성팡크 2차입니다. 그리고 전세 금액은 4억 8천 반토막이죠. 지금 전세가 급이 나서 아파트의 80, 70%, 90%까지 거래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틀리게 반토막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입주자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전세 놓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를 했는 분들은 막상 입주때가 되면 많은 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2021년 1월 달에 매매 된 것입니다 실제 3월 달에 4월 달에 매매 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매매 금액은 12억 9천만 원 만촌 3차 화성파크 드림 이죠 여기도 전세 금액이 6억 2천 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촌동 같은 경우는 평균 데이터가 없습니다. 일단은 몇 개만 팔렸는 것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9평은 볼 필요 없겠죠. 19평, 5천만입니다. 범양 아파트죠. 매매 금액은 5천만원에 비해 전세 가격은 1억 2천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만촌동이라서 현재 평균 매매 거래 단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25평, 21년 2월에 달 거래된 이후에 이 주변에 거래된 게 없습니다. 7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 금액은 3억 1천만 원의 반토막 이상입니다. 다음 48평, 이것도 21년 4월에 달 처음 거래가 한게 되었네요. 14억 9천 5백만 원, 전세 가격은 8억 3천만 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14억 9,500만 원이 최고점을 찍은 것입니다. 평균 매매 가격은 2021년 2월 달에 1천이 8억 3천, 2020년, 10, 2020년 보면 7억 9천 3천입니다. 20년 8월 달에 뭐 전세 8억, 그런 수준이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0이죠 일단 만촌동 북으로는 거의 평균적인 거래가 없다고 보, 보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방범어타운 1차입니다 25병 이고요 매매가격은 9,900만원 전세는 5천만원입니다 전세 매물도 없어서 그런지 전세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버머 라움 프라이빗입니다 공급가액 34평에 실제 금액은 12억 5천만원 전세가격은 4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21년 2월달 3월달 거래는 전세는 5억에서 4억 8천 그리고 최고가액은 12억 5천만원이 현재 최고가액을 찍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황금동과 중동을 볼 건데요. 황금동 같은 경우 실제 전월 대비 3.6%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16%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성동 2가 같은 경우는 매매된 거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성동 1가 전월 대비 13% 올랐습니다. 이거는 매매 현황에 대한 금액입니다. 매매가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여기 보이는 금액 자체가 높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일단 황금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33평 히스테이트 황금동입니다. 34평에 9억 4천만원, 전세 가격은 4억 8천만원입니다. 31평 4억 8천8백 신천지 하이츠입니다 33평 5,5천만원 캐슬 골드파크 1차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황금동에서 평균으로 거래되는 매매금액은 황금동 평균 아파트 매매금액은 6억 3,700 정도 선에서 평균가액이 거래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40평이죠. 6억 8천 5백, 과시스 아파트입니다. 실제 21년 1월달 거래 이후 현재 거래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마찬가지 3억 5천입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에서 전세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다음 32평, 노곤 아파트입니다. 오래됐죠? 아파트는 매매금액 5억 9천 7백. 전세가액은 2억 2천 반토막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겠죠. 34평 지산 화,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4억 6천 7백만원 전세가액 마찬가지 3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4억 6천 7백이 현재 최고 가액을 찍은 금액입니다. 다음 3억 2천 33평이죠. 서한 청산맨션입니다 그리고 매매가액은 3천 2 3억 2천 인데 비해 전세는 3억입니다 통상 2억대에서 3억대는 예전부터 받았던 전세가액을 받지만 현재 금액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들은 전세가격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 뿐더러 전세를 그렇게 쉽게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최고 금액은 매매금액 3억 6,500이 최고의 금액입니다. 다음, 지산우방타운입니다. 33평 4억 9천입니다전세가액은 3억. 서한청산멘션 보셨죠? 3미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수무화아파트 25평 2억 3,800만원입니다. 전세는 1억 6천 8 0지산타운 매매가 1억 9천, 전세가 거꾸로 2억이 거래가 되었네요. 21년 4월 달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매매가는 4억 9천인데 실제 전세가액은 3억 정도 받았습니다.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보물 청구 아파트입니다. 26평에 2억 8천, 전세는 1억 7천만 원, 21년 1월 달에 계약이 되었네요. 보물 에덴 신화 아파트, 매매가액 3,900만 원, 전세는 8천만 원, 2월 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매매 금액은 구청에 4억 8백만 원, 최고 전세 금액은 3억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물청구아파트입니다. 26평에 2억 8천, 전세는 1억 7천, 21년 3월달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물청구아파트 마찬가지, 지금 33평에 3억 9천인데, 전세는 21년 4월달에 2억으로 전세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동산빌라트 매매가 1억 9천 5백만원, 전세 1억 4천 5백만원. 지산 현대맨션입니다 전세는 마찬가지 3억원 정도 됩니다 1월달에 거래가 되었고 여기 최고의 금액은 3억 6천 5백만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산빌라트 마찬가지 1억 9천 5백 전세는 1억 4천 5백 지산 IBC 매매 3억 4천 4백 전세가는 3억 3천 거의 매매가와 인접합니다 21년 3월달에 전세계약이 되었네요. 45평 7억 9천5백입니다. 수성화성파크드림이죠. 매매 7억 9천5백인데 전세는 5억원. 21년 2월달에 전세계약이 된겁니다 그리고 최고금액가는 7억 9천5백. 전세 최고금액은 5억원인데 10층입니다. 7억 9,500이 최고가를 찍은 것이죠. 수승모 코로한늘체입니다 35평에 5억 3,800. 전세 3억 8,000. 전세는 2021년 1월 달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송원 맨션 매매 2억 7,800. 전세는 2억 3,000. 실리안. 매매 3억 9백 전세는 2억 7백 지금 3억 2천 2백만 원이 최고 금액이고요 전세도 2억 7천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수승맨션 매매 2억 2천 8백 전세 1억 3천 입니다 이렇듯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수승구에도 매매가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한달 치라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상동 한 보겠습니다. 청구타운 전용 22평 매매가는 4억 5천만원 나오고 전세는 2억입니다. 전용만 나오지 분양평수가 확인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매매 최고금액은 4억 5천이고 전세 2억원이 최고금액입니다. 청구하의 1입니다 매매 4억 9천 전세는 2억입니다. 21년 3월달에 거래되었죠. 매매 3억 1 0만원인데 전세를 계약한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3억 1 0만원이 현재 최고 매매금액입니다. 오피스텔입니까? 해피하우스죠. 지금 해피하우스 같은 경우는 매매가 1억, 2, 1억 1200인데 전세가 1억 1 0입니다 21년 4월달에 계약을 했네요. 어느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전세도 최고가액이 1억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이걸 전세를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업자가 실제 적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고, 월세를 주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일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금이 다 나왔고요. 지적을 보면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상업지역에 매매되는 금액과 보상되는 금액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 평균적으로 보상해주는 금액은 약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 일대에 거래되는 이종 주거지역 땅들이 뭐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평균 가액은 평당 1,200에서 1,500 미만입니다. 실제 이런 걸 보시면 수송구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그 저렴하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학군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드랑길 먹거리 센터가 있는 이런 요지인데 단지 일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액대가 좀 저렴한 편이죠. 사실 수성구 중에서도 범어동하고 만촌동을 제외하면 아머지는 거의 평당 금액은 다가구 주택 10년 정도 주택 20년에서 25년 된 주택 기준으로 보면 평당가가 1000에서 1500 수준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 사실 매매되는 금액은 2200에서 2500입니다. 그러니까 수성구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성구가 가장 저렴한 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만촌동, 범어동은 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크로파트 b 동입니다매매 3억 천이고요. 최고가입니다. 전세 거래는 없습니다. 수성초기업에 마찬가지 보상 나갔죠. 현재 매가는 4억 9천, 전세는 2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8평은 많이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보 굳이 뭐 확인은 안 되지만 이 정도로 거래된 매물은 없습니다. 18평 3억 9천 5백, 전세는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전세 1억 5천이 최고가액이고요. 매매 4억 원이 최고 가액입니다 공급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분양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매 금액은 없습니다 전세만 4억 7천 이네요 그리고 전세가 4 5 9천이 최고 금액입니다 18층 이네요 프라이빗 심지죠 이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나 모르겠네 12억 5천만 원 전세 사억 8천만 원. 수성 상가 롯데캐슬 입니다 매매가 14억 8천만 원 전세 7억 9천 8백만 원 지금 여기 보이는 거 말고는 거래된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 내걸 클래시합니다 매매가 2억 5백만 원5 0 5만 원이죠 전세는 1억6천만원 두산 이부 제니스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21년 그리고 21년 3 4 2 3 4 동안 거래된 매물은 없습니다 20억3천만원 전세는 12억천만원 최고 거래 매매 금액은 20억3천만원 이고 전세는 12억천만원이 답니다 그 밑에 전세 9억원 12억원, 31층, 37층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포머센터를 풀어지옵니다 매매 13억 3천, 전세는 반토막 6억 6천 5백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전세는 기본적으로 50% 정도만 전세를 놔야 될것 같습니다. 사건이 터지거나 사고가 나면 부동산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매매금액 최고가는 13억 3천만 원이 최고가고요. 전세는 7억 5천이 최고가입니다. 범모태아 아이너스, 지금 현재 7억 5천이고 전세는 3억 7천입니다. 수승태형 대시앙, 마찬가지 매매는 10억 7천만원, 전세는 5억 7천만원입니다. 전세는 10천, 5억 7천만원이 현재 유일하고요. 매매가의 10억 7천만원의 최고치 금액이고, 그전에 20년 10월달은 8억 5천이었습니다. 50평 12억 5천만원입니다. 21년 2월달에 거래된 후에 거래가 없다는 거죠. 전월 대비에 워낙 거래가 없기 때문에 2월달까지 뭐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는데 매매가 12억 5천인데 전세는 6억입니다. 이 전세도 2020년 12월달에 계약한 건입니다. 11억 8천만원, 8천0백이죠 전세는 6억 5천만원, 21년 3월달에 전세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 금액은 12,000 11억 8 8 0 0만 원이고 전세 최고 금액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세무서 18평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25평 한 보시면 됩니다 청구성주타운 이죠 마찬가지 이 편한 세상도 입니다 33평 10억 3천만 원 전세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10억 3천만 원 금액이 최고 금액이고요. 전세는 5억 천만 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어모 월드 메르디아. 매매가 12억 5천만 원. 전세는 6억입니다. 그것도 21년 2월 이후 거래된 것은 없습니다. 수성 보성타운입니다 96년도 오래된 아파트죠. 실제 거래된 금액은 33평에 7억 5천만원, 전세는 3억 1천만원입니다. 최고 매매가액은 7억 5백만원이 최고 금액이네요. 전세는 3억원에서 2억원, 2억 9천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69평 수성하이츠입니다 그래도 20, 11년 정도 된 아파트죠. 매매가액 11억 4천 5백만원, 전세는 5억입니다. 최고가액을 받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20년 19년 매매금액은 7억 6천, 7억 2천. 20년 10월 마지막으로 9억 9천 5백이 계약이 됐는데 21년 2월 6일날 11억 4천 5백 주고 누가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4평 3억 5백입니다. 아, 31평. 이 같은 경우도 매매가는 3 9,600인데 전세가 3억 1천만 원. 2020년도 6월에 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 중에서는 최고고요. 매매 금액 최고 금액은 4억 6 0 0만 원. 뭐 20년 7월에 달 계약이 됐네요. 자 수승사안이다. 36평 5억 6천만 원. 전세 금액은 3억 8천만 원. 그리고 최고 금액이 5억 6천 받은 것이 다입니다. 수성 3위가 아파트 얘기했나요? 정신이 없어서. 매매금액 5억 4천만원. 전세는 1억 8천만원. 지금 전세를 이렇게 적게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전세를 비싸게 주고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제가 방송을 하다시피 뭐 아파트 가격이 버블이다. 뭐 2년 3년 뒤에 이삭 죽기를 한다 이건뭐 저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파여하게 알고 계시는 거고 공급 물량 뭐 마찬가지 어마어마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매매 금액 그맥 5,4천이 최고로 받은 금액이고 실제 전세 금액 1억 8천도 최고 금액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수송구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뭐 방송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10분이 아니라 20분 30분 까지 하니까 구독. 하는 분들이 지겨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이 가장 적당하다 하는데 이거 뭐 보다 보면 저도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고 또 궁금합니다 이래 하나하나 짚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또 배우는 거죠 배워야 또 정보를 알아야 또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리고 96년도에 뭐 건축된 우방 푸른타운 같은 경우도 25평에 2억 1,800 전세를 1억 4,500 분이 못 받고 있습니다. 2억 2,000이 최고 금액입 아 이제 거의 이 정도면 수승구도 뭐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다 할 정도로 거래가 안됩니다. 너무 비싼 아파트는 거래가 안되고 평균적으로 뭐한 3,4억대 거래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큰일입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분양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뭐 계속 아파트를 구입해서 오를 것이라고 사는 분들도 걱정이고 또뭐 어떤 분들은 아파트가 금액이 안내릴까 봐 걱정이 고또 어떤 분들은 제발 아파트 금액 좀 내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처럼 대구가 25년에서 뭐한 30년 가까이 처음으로 이래 재개발, 재건축이 많았죠. 아직까지도 전국 통계에 가장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곳이 대구랍니다. 제주도가 아니고 대구. 어, 인구 밀도나 아니면 주택 밀도가 높아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도도 사실상 따져보면 면적으로는 서울에 4배 가까이 되고 그 정도로 큰 도시인데 그게 오래된 주택이 많은 것보다 대구에 오래된 주택이 많다 참 재건축 재개발은 하긴 해야 되는데 공급과 수요가 매체가 맞으면 되는데 기존에는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공급이 많아졌죠 하나 빼먹을 뻔 했습니다 사실상 시지도 따지 보면 수송구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전월 대비 6.6%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6.6% 거래가 많이 되었으니까 금액도 당연히 총매매 금액도 많이 거래가 됐겠죠. 자, 고산노변타운 24평 3억 2천 전세 2억원 노변청구타운이죠. 제림은세계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30평에 3억 8천만원 전세는 2억 2천만원 35평 6억천만원. 시시태왕 안았습니다. 전세는 4억원. 현재 6억천만원이 6억 최고 금액입니다. 매우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적당히 오래된 아파트죠. 전세가액은 3억3천. 매매금액의 최고 금액을 받았는 4억천만원 금액입니다. 자, 매매가 6억천만원인데, 전세가는 4천만원이고요. 6억천만원 최고점을 찍은 금액입니다. 왜 자꾸 이런 금액을 찍으면서 살까요? 매매가 4억천만원, 전세가 3억3천입니다. 매우 화성파크들이. 마찬가지 4억천만원 금액 찍은 거니 한일 유엔아야파크, 아파트죠. 매매 4억6천, 전세 3억5천. 거의 다 24평, 23평, 26평, 평당 매매가는 2억, 2억 2천 5백, 뭐 2억 5천, 2억 6천 5백, 2억 6천, 33평 한 보겠습니다.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매매 4억 9천만 원, 전세는 3억 8천만 원. 거의 임박했죠. 최고가액을 두개다 받았네요. 매매가 4억 9천이 최고 금액이고 전세 3억 8천이 최고 금액입니다. 대구 CG프로지오입니다. 4억 2,250에 전세는 3억 4 5 0 0 마찬가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매매 4억 9,000만원, 전세 3억 8,000만원, 마찬가지 4억 9,000만원 최고 금액입니다. 전세 3억 8,000 최고 금액이고요. 자, 이렇듯 뭐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이게 보게 되면 CG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 금액이 의뢰되는 매매가가 어... 3억원에서 3억 6천 정도가 평균 매매 금액입니다 자뭐 여기는 여기대로 뭐 금액이 그렇다고 치지만은 오리지널 수성구도 평균 매매가액은 실제 뭐 4억에서 5억 채 안되는 금액들입니다 그 정도 실제 비싼 아파트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아파트 주고 사고 팔면 되고요. 서민들은 서민들끼리 3, 4억짜리 아파트 사고 팔면 됩니다. 가장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이 기도하신 분들 소원이 좀 이루어졌나요? 금액 거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파트 오르지 말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언제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요. 다음은 또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북구 돌아가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